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 공을 뒤에서 치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뒤에서 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뒤에서 친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는 머리가 공의 뒤에서 친다라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클럽이 몸의 뒤에서 들어오면서 공을 친다 나는 두 가지 의미에서 뒤에서 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이언의 경우에는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이렇게 머리가 공 위에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걸 뒤에서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이 이렇게 기울어야 되겠죠. 허리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머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임팩트에 방해가 되는 자세가 나오게 되면서 제대로 된 컨택과 파워풀한 컨택이 굉장히 불편해지게 돼요. 불가능해지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은 머리는 공 위에서 친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언은 뒤에서 친다 라는 의미가 머리가 공 뒤에서 있는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럽이 공 뒤에서 들어오면서 몸 뒤에서 들어오면서 다운스윙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인사이드아웃 스윙을 해서 뒤에서 치는 이런 드로우성 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투아웃 궤도를 만드는 이런 뒤에서 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 스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웨이가 없이 제자리에 몸을 버티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잘 올라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럽이 몸 앞에 공의 뒤쪽에 위치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인사이드의 위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다운스윙 때 해야 될건 뭐예요? 회전이죠. 몸을 저쪽으로 돌려야지 원심력을 만들면서 그 원심력으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클럽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앞쪽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팔이 힘을 빼고 허리를 틀면 팔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됐다라면 우리 전부 다 뒤에서 쳤겠죠 잘 안되니까 우리가 덤벼치는 거고 아웃사이드 인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이 클럽이 앞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나의 오른쪽 허벅지 방향으로 클럽을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가 직접 양팔을 피면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펌핑 드릴의 느낌도 어느정도 나겠죠 대신에 이게 앞으로 들어오는 대각선의 펌핑 드릴이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수직의 펌핑 드릴의 몸의 회전을 가미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투 아웃 스윙 궤도 혹은 여기서 몸을 과감하게 오픈을 시켜주신다면 인투 인의 스윙 궤도를 조금 더 편한 뒤에서 친다는 라 제대로 된 의미로 더 파워풀하게 임팩트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이언은 머리는 공 위에서 클럽이 뒤에서 들어온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드라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는 이미 셋업돼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공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럼 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뒤에서 친다는 의미가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된거예요 우리가 스웨이 없이 백스윙을 가서 여기서 제자리 회전을 하면서 공을 친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리가 공보다 뒤에서 치게 돼요. 억지로 이걸 서 뒤로 보내주지 않아도 돼요. 제자리스 치기만 하면 되니까. 일전에 제자리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뒤에서 친다는 의미. 뒤에서 친다는 두가지 의미. 머리가 공 뒤에 있는다 클럽이 뒤에서 들어온다 자, 뒤에서 들어온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자, 백스윙 갔으면은 양팔을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떨어뜨려줘요 이게 내가 몸을 돌리면 은 클럽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내가 직접 클럽을 내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몸을 옆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인투아웃 궤도 페이스 앵글은 살짝 열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볼에 들어오 걸리는 스피넥세스가 마이너스로, 스피의 축이 좌측으로 잡히는 이런 아주 편안한 인트하우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언의 경우에는 머리는 공 위에서,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이미 공 뒤에 있으니까 더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드라이버와 아이언 전부 다내 양팔을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내가 직접 아래쪽으로 그냥 몸이 돌기만 하면 떨어진다는 확률은 굉장히 적으니까 내가 직접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양팔을 떨어뜨려 주면서 몸의 왼쪽 사이드 제자리 회전, 혹은 체중이동을 해주면서 회전 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사이드 아웃, 너무나 완만한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볼이 충분히 떠서 갈수 있는 그런 인사이드 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게 되면서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뒤에서 친다는 라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공을 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을 뒤에서 친다는 라두 가지 의미 머리가 공 뒤에서 있는다. 그리고 클럽이 뒤에서 들어온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